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어, 제가 가지, 어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양악 수술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나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흔히 양악 수술의 회귀 현상 이렇게 이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수술은 골격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 골격만 수술하고 나머지 근육, 뼈, 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상태대로 있기 때문에 수술한 부분의 문제들이 수술했던 내용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런 회귀현상은 되게 복잡하거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 회귀현상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수술을 했는 후에 교합 상태가 안 좋으면 그 교합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귀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전에 교합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어, 수술 전후로 아니면 수술 후에 마무리 교정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이런 회귀현상을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합이 안정화된 경우에 회귀현상은 대개 5에서 10%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어, 수술의 결과를 완전히 그르칠거나 어, 뒤집힐 정도로 클 이유는 거의 없는데요 반대로 어, 교합이 잘안 맞거나 부정교합인 상태에서 수술을 했을 때 교합을 잘 맞추는 교정치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 이런 회귀현상이 꽤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으로 어, 교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체크도 하고 어, 교정치료에 대해서 잘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